안녕하세요. 별란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25회 대분류 로또용지 분석입니다. 어, 지난 1차까지는 특이 패턴을 어, 방송했었는데요, 대분류하고. 그런데 어, 토요일날 복귀 방송할 때 미리 말씀드렸지만, 어, 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어, 이번 주부터는 로또용지 분석으로 대체했습니다. 어, 특이 패턴이 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주서부터는 로또 공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어, 로또 공지 분석은 대단히 중요하죠. 추초에 어, 미리 로또 공지를 놓고서 어, 나올 어, 구역을 구분 어, 부분 부분별로 이렇게 어, 짚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기 단 이제. 어, 나우 부분을 미리 체킹해놓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1 0 2 5의 유튜브 방송은요. 토요일 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월요일 날 오늘은 대분류 로또 용지 분석 목요일 날은 세수 내지 네수 중에서 어, 한수 내지 두수 찾는 겁니다. 아, 여기는 세 수라고 써놨는데요. 어, 상황에 따라서 네 수를 올릴 수도 있어요. 어, 그건 왜 그러냐면 네 수에서 도저히 좁히기가 어려울 때, 줄이기가 수 줄임이 어려울 때 그냥 네수를 올립니다. 왜냐하면 아, 세 수를 줄이려고 하다가 보면 잘못하면 어, 그 나올 번호를 빼내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어, 상황에 따라서는 내수 중으로 어, 바뀔 수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 구독자 수가 900명이 되는, 될, 되면은, 어, 900명이 되면, 어, 그, 기념으로 제가 고정 안수, 어, 그, 아주, 어, 확신이가는제 제 나름대로 확신이 되는 고정한 수를 찾아서 아, 여기 유튜브 방송에 공개하겠습니다. 구독자 수가 900명이 됐을 때요. 어, 이번 주에 900명이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1025회 대분류입니다. 세계 어,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아, 1그룹은 필터 범위가 1에서 5, 2그룹도 1에서 5, 3그룹은 0에서 4입니다. 어, 이거 1에서 5라는 것은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한 개, 여기 개수가,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음, 보너스 볼 포함해서, 어, 한 개에서 다섯 개까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 이거는 대분류는 거의 100% 적중하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오류 나는, 음, 나름 경우가 있어요. 어, 거의 적중합니다어 1그룹을 다시 2개 그룹으로 나누면 요 2월수와 이웃수로 나눕니다. 2그룹은 다시 3개 그룹으로 나누면 요 어, 3중복, 2중복, 기타 이렇습니다. 어, 우선 먼저 3중복에서 찾아보시고요. 여기는 한 개밖에 안 되니까요. 여기 없으면 2중복, 3중복 이렇게 순서대로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3그룹도 3개 그룹으로 나누면 요 3중복, 2중복, 기타 이렇습니다. 여기도 3중복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2중복, 기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입니다. 어, 로또 용지 분석 첫 번째는 요 어, 7좌대각이에요. 좌측 대각선 부분이죠. 어, 여기, 어, 필출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가. 이 별난 카페는요.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어, 7 좌측 대각선에서 요 25를 빼내고 보면, 25를 빼고 보면, 현재 5연멸 중이에요. 근데, 로또 1에서부터 1024회까지, 어, 6연멸이 딱두번 있었어요, 유연멸이 그런데, 최근에 6견멸이된 적이 하나 있는데요. 그 1009회부터 1014회까지가 6견멸입니다그 아, 외에는 전부 5연멸 이내에서 다 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가 출한다면 아, 출로 보이기 때문에 7차측대각선은 필출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 25 빼놓고 보지 마시고 25까지 다 포함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7차측대각선은 이거는 우측은 이게 나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거예요. 다음은 로또용지 분석 두 번째입니다. 아웃칸 분석이에요. 두 개를 가져 나왔는데요. 하나는 여기입니다. 29, 3 0 31, 36, 37, 38 43, 44, 45, 여기가 이번 주에 필출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구간입니다 여기가 또 필출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홉칸 분석 두 개를 가져 나가는데요 두개다 출해서 우리 시청자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로또 용도 분석 세 번째입니다 어, 끝수 분석인데요. 어, 삼칠 끝수입니다. 3칠끝수요 어, 삼 끝수가 현재, 어, 5연멸 중이죠. 그 다음에 7 끝수가 3연멸인데요. 어, 이두 개를 합치면, 어, 3연멸이, 어, 1에서부터 현재까지 딱네번 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2연멸에서 출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이제 필출할 거라고 보는데, 아, 3연멸이 현재 5연, 5연멸 중이니까, 3 끝수가, 현재 5연멸 중이니까, 우선 먼저 3 끝수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7 끝수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2개 끝수가 다 출할 수도 있는 거죠. <웃음> 다음은, 아, 로또 용기 분석 네 번째입니다. 아, 10,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7인수하고 1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8인수입니다. 아 이게 현재 4연멸 중인데요. 아, 1에서부터 현재까지 4연멸이 딱 6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기 필출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1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7인수 7, 19, 31, 43 여기는 현재 6연멸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 19는 19는 어, 중복수입니다. 11로 나누었을 때7로 7이 남고 11로 나누면 8이 남는 수예요. 이 19는요. 그래서 양쪽에 다 들어있는 수예요. 그래서 19가 중복수니까 우선 먼저 19 먼저 살펴보시고 여기에 없다면 나머지 수에서 살펴보시기 바라요. 어, 여기는 현재 타이기록이죠. 어, 1래서부터 현재까지 사연멸이 딱6번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3연멸 이내에서 출했으니까, 현재 타이 기로이죠 4연멸이라서. 이번 주에 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다섯 번째입니다. 어, 이거는, 어, 불주변수인데요. 어, 불주변수는 이번 주에 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불주변수는 출연빈도가 높아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전멸도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출연빈도가 높아서 올리는 거예요. 9개 수밖에 또 안되고요. 그래서 로또용지 분석할 때는 항상 이 불치변에서는 제가 올려드렸었죠. 이번 주에도 개수가 9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여기까지로 어, 월요일 방송을 마치고요 어, 필출 삼수클럽 요새 필출 삼수클럽이 실적이 상당히 좋죠. 지난주에도, 어, 세 명이 올린 자료, 참여자 세 명인데, 아, 어, 1등 번호가 추출됐어요. 그래서, 어, 상당히 요새 실적이 좋습니다. 저 지난주에는 또 2등 그룹이 추출됐고요이 2등 번호가요. 그래서, 이번주에도 필출 삼수클럽 우리 연구원님들 아주 상당히 어, 신중을 기해서 자료를 뽑고 계실 겁니다. 어, 이 필출 삼수크럽을 가시려면요, 화면 아래에 필출 삼수크럽 바로 가기. 여기를 음,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